자 우리 방로경스럽게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희한테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하자라고 안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지. 그럼 그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나는 뭐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표현 SN에 대한 표현으로 하려면 SN은 첫째항부터잖아. 난 셋째항부터 열 번째항까지 더 하고 싶으면 SN 표현으로는 첫째항부터 열 번째까지 더한 뒤에 첫째항부터 둘째까지 합을 빼줘야 되는 거지. 이런 표현적 한계가 있어서 이걸 표현을 바꾸고 싶은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어디까지 를 이렇게 쓰는 거야. 더하기의 기호. 뭐라고? 더하기. 오케이? 시그마라고 합니다. 뭔 그마? 시그마. 요 n 대신에 뭐부터 들어온 거야? 1. 그치? 그럼 n은 1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n까지. 밑에가 from 위에가 2. 어떤 문자에 대해 AN에 대해 요 N자리에 1을 넣어서 N까지 넣은 걸다 더하세요 라는 의미야 근데 N이 너무 많지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야 이 N이 여긴지 여긴지 그래서 바꿔주는 거야 뭐를 마지막이 N까지인 건 맞죠 그러니 저 N 대신에 여기를 K라고 바꿔주면 N자리의 1이 아닌 K자리에 1부터 넣는 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적해 쓴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무슨 뜻? K자리에 1부터 넣어요. 그 다음 2 넣어요. 그 다음 3 넣어요. 그 다음 뭐 넣어요? 4 넣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면서 넣어요. 어디까지? N까지. N까지. 오케이? 따라해. 시그마. 시그마. K는?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N까지 AK. 뒤에 붙어있는 얘가 일반항입니다. 무슨항? 일반항. 일반 꼭 AN이 와야 하나요? 다른 형태가 와도 되겠죠? 네. 어, 별다른 형태가 와도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얘 볼게요 얘가 뭐냐 1부터 넣으면 2 2 넣으면 4 오케이? 네. 3 넣으면 6요걸 봤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야? 네. 등차 수열이야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2니까 2N 그럼 쟤를 보니까 여기 몇 번째 항이야? 20번째 항이지 네. 그럼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한까지 더 할건데 2n 대신 2k 이렇게 쓴다는거죠 음. 그럼 얘도 볼게요 얘 얘는 뭐야? 위에 있는 숫자가 커지지 음. 3에 2n 플러스 1제곱이지 음.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몇번째까지 음. 어? 이거 3,4,5,6이네 3,4,5,6이네 맞아? 음. 그럼 여기 위에를 k라고 하면 3부터니까 3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런 표현도 가능해진다는 거지. 괜찮겠어요? 시그마의 원뜻입니다. 시그마의 원뜻. 무엇의 기호냐면 얘는 합의 기호입니다. 합의 기호. 더한다는 기호. 오케이? 네.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이 있습니다. 잘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왜인지 설명해줄 거야. 이것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K의 영향을 받는 건 a k 지만 C는 아니거든. 그럼 C를 앞으로 뺄수 있어. K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유남생 네. 보여? 자, 시그마 뿌려줄 수 있다 그랬어. 무슨 의미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는 써봐. A1 더하기. B1 더하기. 써봐. 불러봐. 크게 불러 맞아? 끝이야? 넌 계속 안 불른다? 어디까지야? 맞아? 그럼 이거 더하기니까 얘네들끼리 먼저 더해도 되지 이게 뭐야? 시그마 AK지 얘는 뭐야? 그치? 맞니? 그래서 뿌려줄 수 있다 빼기면 마이너스로 묶어줄 테니까 가능하겠죠 네. 그럼 세 번째는 CA1, CA2, CA3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럼 C로 묶이겠죠 네. 나머지가 C가, 그래서 C가 나갈 수 있다 나가 있는 C는 들어올 수 있다 네. 얘는 첫째 항도 C, 둘째 항도 C, 셋째 항도 C, 넷째 항도 C 이게 몇 개? N. N개 그럼 이걸 더하니까 C 곱하기 N 됐니? 네. 상수는 얘랑 곱한다 됐어요? 네. 자, 잘 들어. 나 곱하기에 대해 얘기 안 했어. 예를 들면 같은 형태에 의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는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네. 자 얘는 뭐야?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지. 네. 얘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돼 있는 거를 B1 더하기 B2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뭐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는 나오겠지만 이거 없지. 네. 그러니까 둘은 다르다고요. 그니까 따라해. 무엇의 기호? 합의 기호. 따라해. 합의 기호. 하배기호. 하배기호. 하배기호.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더 하는 거, 빼는 거, 실수배만 적용되고요. 곱하기 안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럼 보세요. K는 1부터 10까지 AK가 20이에요. 네. 1부터 네. 10까지 BK가 15예요. 그럼 1부터 10까지 똑같죠? 네. 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하는 거랑 같겠죠. 괜찮아? 네. 그럼 얘도 뿌려줄 수 있는 거니까 20 빼기 15의 계산과 같겠죠. 네. 5입니다. 상수 나가죠. 네. 3 곱하기 20과 같겠죠. 네. 오케이? 넥스트. 네.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래. 이 녀석이 일반항이지. 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항까지 까지 n 2k-1 얘는 일반항이지 1 넣었을 때부터 맞아? 아니면 0 넣었을 때부터야? 0 넣었을 때부터 그럼 시그마 k는 뭐부터? 0부터 n까지 2의 k 플러스 1 얘도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1인데 k에 뭐 넣었을 때부터? 1 넣었을 때부터 n까지지 오케이 몇 시커져? 그럼 얘 등차수열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네. 3n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그럼 시그마 3k 마이너스 1인데 k에 뭐부터? 네. 1부터 몇 번째 항이야? 1 0 번째 항. 얘는 시그마 모든 항이 다 뭐야? 4. 4.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4. 다섯 번째 항까지. 얘는 1, 2, 3, 10이니까 앞에 있는 게 등차지? 뒤에 있는 건 하나 크지? 네. 그럼 시그마 K에 K 플러스 1 앞에 오는 거 K는 1부터 어디까지? 19. 10까지 얘는 K에 1부터 늘한 얘기지? 네. 그럼 6 더하기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차 수열 공차가 5니까 50 키워가면서 몇 개를 더해라? 10개. 10개를 더해라 그럼 10번째인 5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는 1부터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3의 7제곱까지 네. 얘는 3을 몇번 더한다? 5번 더한다. 얘는 마이너스 1 2 넣으면 얘 짝수되겠지? 네. 플러스 2 3 넣으면 마이너스고요 괜찮아요? 네. 얘는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쭉쭉쭉 이게 몇 제곱까지, n N제곱. 제곱까지, 1부터 집어넣으면 1곱하기 2분의 1, 2곱하기 3분의 1, 쭉쭉쭉 어디까지, n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가 i인지 j인지 이런 건큰상관이없다 어디에다 넣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1부터 네. 20까지, <웃음>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다 똑같으니까 뿌려줘도 되지. 네. 얘는 뿌려주면 어떻게 돼?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에, 이 마이너스 1은 얘랑 곱해지는 거죠 네. 마이너스 20 얘가 얼마? 10 그래서 40 마이너스 20 정답은 20 얘는 뿌려주면 3 시그마 AK 마이너스 2 시그마 BK 저는 시그마 일부러 줄여서 쓰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세요 네. 얘가 얼마? 10 얘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30 플러스 60 90 알겠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10. A10은 1.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 안 했지? 네. 얘가 뭐야? 앞에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A9까지 더한 거고, 밑에 건 뭐야?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A9를 지나 어디까지?까지 네. 더한 건 한꺼번에 빼는 거지. 네. 이렇게 다 사라지지. 결국에는 A1 빼기 A10을 묻는 거네 그러니까 정답 9죠 맞아요? 네자 이거 1부터 넣어볼게요 넣으면 안에 넣으면 뭐야? A 뭐부터? A1 더하기 A2 맞아요? 네. K에 2 넣으면 3. A3 A3 더하기 A 4 3 넣으면 A5. 그럼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은 결국은 뭐겠어? A 19 더하기 A, 20. 20. 그럼 이걸 더하라는 얘기지. 네. 얘를 해석해봤더니 1부터 어디까지 그냥 다 더한 거야? 20. 20까지 다 더한 거야. 그럼 얘가 1부터 N까지 더하라 했는데 20까지 더해야 되지. 맨에 네. 20 들어갈 거니까 400이요. 괜찮아요네 자, 이거 1부터 넣어볼게요. 1부터 넣어볼게요. 기억번. 1부터 넣으면 A1 빼기 A9 2 넣으면 A2 빼기 A8 A3 빼기 A7 이런식으로 A7 7 넣을게요 A7 빼기 A3 A8 빼기 A2 A9 빼기 A1 1부터 9까지 다 더했고 9부터 1까지 다 뺐지 네. 그러니까 그 그냥 사라지겠죠 자 보세요 1부터 넣어봐봐, k 1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2 넣으면 이거 짝 플러스 될 테니까, 플러스 4. 3 넣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지? 네. 왼쪽과 다르지? 네. 오케이? 네. 1부터 넣어봐. 1 더하기 2분의 1. 2 넣어봐. 3분의 1. 4분의 1. 3 넣어봐.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쭉쭉쭉 어디까지?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이건 가만히 봤더니 1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다 더한 거지. 그냥 같죠. 음. 확인은 하라고 이렇게 하나씩. 넥스트. 음. 어, 시그마 시그마 같네요.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절대 얘가 3이니까 들어가서 9에다가 곱하고 이게 아니라 제곱부터 처리. ak의 제곱 마이너스 6 ak 플러스 1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이렇게 뿌려줄건데 이 값이 얼마래? 5잖아 그러니까 9 곱하기 5에다가 빼기 6 곱하기 얼마? 3요 3. 1은 어떻게? 곱한다 37이요 됐니? 네. 1부터 5 1부터 똑같으니까 둘끼리 더해도 되지 네. 얘네들 더해버리면 시그마 <웃음> K는 1부터 5까지 2AK 남고요 그게 6이겠네요 네. 그럼 없어지니까 3이네요 얘가 3일거야 그럼 얘는 7이어야 되지 네. 3 7 음. 여기까지 정리 계산하라지 네. 1부터 일부터 듣고 싶은데 가만히 봐봐 이거 무슨 수요야등기수요지 음. 음. 공비? 3이지? 응. 첫장일 1이고 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장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상수는 곱한다 계산되겠죠?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이랑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괜찮아?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1 0비의 8제곱 1 0비분의 첫째 항1 0비의 오케이? 네 아셨어? 네. 로영이 대답 네. 여기까지 정리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1부터 쭉 되는 1, 2, 3, 4 이런 자연수들을 n까지 더하는 것과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것과 n은 뭐 붙이면 되겠죠? 1의 세제곱 이렇게 쭉 더하는 것을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1부터 n까지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네. k제곱도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네. 괜찮으세요? 네. 외워주세요. 따라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K. 2분의 N에 N 플러스 +1. 1 얘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처음수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가 된 거예요 그냥 K제곱은 따라해 6분의, 6분의 N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외워라 K 세제곱은 얘 제곱이다 네. 자 그리고 숫자가 들어간 거몇 개만 외워놓읍시다 1부터 10까지 K는 넣어서 계산하면 55에요 외워두세요 k 1부터 20까지 K는 넣어서 계산하면 2 1 0이고요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입니다 분명히 숫자까지 넣어서 계산 끝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네.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1부터 어디까지 더한거야 그럼 1부터 너 목소리 좀 키워라 1부터 10일까지 K는 얼마겠니 66이겠지 11하나 더 더한거니까 네. 1부터 9까지 K는 오케이 이건 외워놓으세요 자 여기 한번 보셔서 집에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k 제국공식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자 이거 할겁니다 얘는 네. 자 2나가고 k는 1부터 10까지 k에 마이 플러스 곱해져서 10되는거 맞겠지? 네 그래서 우리 빠르게 합시다 1부터 10까지 k 얼마? 55 그럼 2 곱하기 55 더하기? 10이죠? 네 괜찮아? 네 목소리 키워라 6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네. 1부터 8까지에요 네. 6 곱하기 k제곱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에 n 네. 플러스 1 빼기 얼마에는 네. 계산되겠죠 네. 얘는 K 세제곱 플러스 2K지? 네.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의 네. N 플러스 1의 네.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계산되겠죠? 네님 알아서 들으세요? 목소리 키우라고 더 키우라고 안 키우네? 더 키우라고 어? 어? 어? 무슨 수열? 첫째 항 얼마? 공비 얼마? 공비 얼마? 공비 마이너스 1분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시그마 k죠? 네.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n 대신 n-1 왔어요 어, 2 곱하기 네. 2분의 n에 음, n 플러스 1 더하기 3은 곱한다 얘는 n 음, 플러스 1번째부터 2n까지 죠 네. 얘는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첫째항부터 2n번째항까지 다 더하는 거에서 음. 첫째항부터 m 번째항까지 더한 것을 뺀다 네. k제곱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빼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뒤에 남학생들 안 따라할 겁니까? 천재세요? 한번 보면 다 외워요? 앞에 있는 친구처럼 입 벌려서 따라하는 거안할 겁니까? 어? 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조있게 하세요 할 거면 지조있게 하시고 끝까지 쳐안먹어서 끝까지 욕 쳐드세요 어? 좋겠죠? 대답 목소리 안 키울 겁니까? 대답 안할 겁니까? 목소리 안 키울 겁니까? K 세제고 내가 조용히 얘기하니까 근데 왜 너무 조용히 얘기하냐? 듣지 말라고? 되겠니? 네. k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고 얘도 이게 바뀌는 거지 네. 얘가 i면 i를 k로 바꿔도 상관없지 네. 그럼 똑같이 1부터 10까지니까 합쳐지는 거 가능하겠죠 네. k는 1부터 10까지 이 k 제곱 네. 끝났네요 1부터 10까지 k 제곱 얼마였죠? 5 K제곱이다 얘도 K로 바뀌고 K로 바꾸고 K로 바꿔서 합쳐질 수 있겠죠? 네. 이거 둘은 합칠 건데 위에 써놨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분모 K, 분차는 둘을 더할 거니까 2 k 세제곱 플러스 6K 되겠네요 약분 가능합니까? 네 부르세요 k 1 1부터 8까지니까 2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더하기 10에 48 48이죠 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가능하겠죠? 네. 더하면 2 k 플러스 1 빼면 플러스 2는 등차 무슨 수열이야? 등비 등비 첫째 항 첫째 항 네. k에 1 들어가면 첫째 항아이 네. 네. 2제곱이 네. 2고 네. 3이야? 첫째 항 네. 공비. 네. 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네. 5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곱해져서 10 계산되겠습니까? 네 개념 익히기입니다 이거 지금 얘는 1부터 말이지? 네 얘는 시그마 시그마 k는 네.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서 첫째 항을 빼주면 되겠네 네. 왼쪽 거는 2분의 N의 n 에 n 플러스 1이고 네. 뒤에 거는 그냥 네. 1이지 네. 그럼 이거 계산한 게 얘네 네. 2분의 1n제곱 플러스 2분의 1n 플러스 1 abc 다 나오겠죠 네. 얘는 1부터 n 플러스 5까지 4의 k 마이너스 3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4의 k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될것 같은데 앞에 거4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 5 맞아? 맞아? 네. 4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몇이야? 12, 48. 12 곱해져서 48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괜찮니? 갈길 많아요 하는 거 봐서 할게요. 275쪽 정리하세요. 네. 다시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가 같으니까 묶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4K제곱 4K제곱 나오니까 남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2K 플러스 9만 남겠네요. 네. 마이너스 12 곱하기 1부터 10까지 K 얼마? 55. 55 플러스 얼마? 90. 50. 자 위에는 지금 합의 형태지 네. 근데 시그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1부터 집어넣는 게 위에가 아니라 위에 걸 먼저 정리해야 돼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가 뭐였어? 시그마 네. k는 1부터 네. n은 1부터 10까지 1부터 k까지 네. n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뭐야 결국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란 말이지 네. k니까 근데 이걸 k로 나눴으니 여기 k가 들어오는 거죠 약분 되고 이 뒤에 께 정리된 게 2분의 K 플러스 1이야. 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럼 2분의 1부터 10까지 K 얼마인데? 55 더하기 1이야? 10이지. 2분의 65. 됐니? 이런 거야. 이 밑으로 올게요. 밑으로 올게요. 1부터 집어넣어서 이 값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은 지금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지 네. 않고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네. 시그마를 이용하면 3 곱하기 2분의 n 대신에 이거니까 n-1에 n 마이너스 네. 2 n-1 한개 92지 이거 풀면 돼 양쪽에 2를 곱할게 3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2를 곱했으니까 184 3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80은 0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거든요 네. 되나요? <웃음> 3, 1 여기 뭐 마이너스 20인가봐요? 그럼 여기 9인가 보죠? 되나요? 플러스고 마이너스 돼요 네. 되지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도 된다고요 봐봐. 결국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이야 그럼 처음수는 뭐야? 1이거든? 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가 3 곱하기, 얘가 들어간 거지? n에 마이너스 5. 5.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음. 나누기 2를 했더니, 190이야. 90이야, 92. 90이.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 음. 결국은 똑같아. 이게 나오긴 할 거거든? 음. 이게 나오긴 할 거야. 음. 괜찮니?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처음수가 1이지. 음. 끝수가 뭔지 몰라. 음. 개수를 어차피 모르니까 안 되겠다. 개수를 안다면 뭐개 수를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식이 나올 수 있겠죠 넥스트 네. 자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우니까 좀 힘들면 제외해도 돼잘봐 네. 지금 이거 수열이야 수열의 합이야 수열. 수열이야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인 거야 네. 그럼 N번째 항 어떻게 생겼했어요 얘는 1 더하기,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이게 네. 일반항이지 네. 맞니? 네. 그럼 얘는 시그마 N항까지니까 K는 1부터 어디까지 네. N까지 일반항인 얘가 오면 되지 네. 우리 이거 뭐였어 2분의 K의 네.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랑 같은 거. 네. 얘는 컴마 컴마 컴바니까 일반항을 만들어야 돼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넷째항 그럼 N번째항은 N 네. 뒤에 건 항상 아니지 아니지 30, 이건 2C 커지는 등차지 2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제곱 플러스 K 오케이? 네. 자 밑으로 올게요 이건데 이걸 구하래요 보세요 이거. 이건 첫째항부터 N항까지 빠짐없이 더하는 거고 얘는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이렇게 어디까지 A20. 20까지 더한 게 뭐냐고 묻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20 넣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뒤에가 다르다고 지금 네. 그러면 어쨌든 얘가 N번째까지 합이지 네. 그럼 N항까지 합이 얘고 그 전항까지 합은 얘겠네 네 이대로 빼주면 n번째까지 합해서 그 앞에까지 합을 빼주면 n번째 항이 나온다 아니야? 얘의 n번째 항? 네. 그럼 n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고 네. 실제로 빼주면요 2n 플러스 1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일반항이거든? 네. 그럼 여기 넣으면첫 번째 항이 얼마야? a 2는5그 네. 다음 두개씩 가는데 4 넣으면 9 13 4씩 커지지 40 커지지? 네. 그리고 끝수가 얼마야? 41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이 음. 해도 되지 이건. 얘가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 등차수열 그럼 두 번째 해석 봐 모든 합이 수열의 합의 SN으로 봐도 되지 이거 네. SN이 얘네가 난 2차식이니까 상수항 없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이지 네.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반이었으니까 일반항은 2N으로 출발할 건데 첫째 항이 3이기 때문에 1 맞아? 네. 근데 얘는 짝수번째 항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홀수, 이건 전부 다고 네. 짝수번째니까 두 칸씩 건너가겠지 네.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겠어? 4지 4엔 되겠지? 네. 그럼 얘는 1을 넣었을 때 1이고 얘는 1을 넣으면 둘째 항이니까 둘째 항이 5기 때문에 1을 넣어서 1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네. 얘가 일반항이라고 음... 오케이? 네. 괜찮니? AN이 이 어려우면 넘어가도 돼 그냥 이 방식대로 해 근데 지금 난한번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인 거야 N 대신 EN을 넣어도 된다고 AN이니까 N 대신 EN 넣으면 뭐야 이거지 옆에 시그마 1부터 10까지 붙었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4K 플러스 1 이걸로 해도 되지만 K 10까지 얼마야 오케이? Okay? 네. 좀더 얘가 네. 중요해 얘가 진짜 중요해 일반항 구하는 게 이거 건너뛰어도 돼 근데 해보자고 1부터 넣 n에다가 n에만 넣는 거야 네. n에만 네. 그럼 m은 n이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얘 숫자 취급이야 요거는 7m 1부터 7까지 넣하는 거지 네. 2분의 7에 8 28 맞니? 네. 얘는 시그마 m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7m 플러스 28 되는거지 계산되겠어? 네. 이게 뭐야 2분의 l의 l 플러스 1 이식을 다시 m에 대해 해보고 또 해보고 이건 그냥 노가다 난 비추 안풀고 싶어 여기까지 정리 나 오늘 원래 너희 목표는 292쪽까지야 근데 중간에 분수열도 있고 이 개차수열도 있고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전혀 따라오질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278까지만 할게 욕심 안 낼게 이번 주에 못 끝나도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도 되니까 오케이? 네